요렇게 속이 익었네요 자아아 아. 오징어 동그랑땡 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오징어 오징어 한 마리 갖고 동그랑땡을 할 거예요 다 보통 보면 돼지고기로 육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오징어로 회전 <웃음> 이게 한 마리 깨끗하게 다시 쳤어요 손질 이거 머리 이런데도 다리 이기서 쳤고 이거를 분기에다가 갈라면 좀 잘게 잘라줘야지 잘 갈아지더라고 곱게 분쇄이 없으면 믹서기로 해도 되나? 믹서기 안갈아져 다져야지 근데 아 다져야 된다고? 근데 이거, 이거는 좀 곱게 곱게 갈아줘야 되거든 왜 소리가 이상하네 이거? 음. 토마소리? 이빨끼리 부딪힐 때 빠가닥하잖아 음. 나은데와 이거 봐 이런 거 이빨끼리 이건... 부딪히지. 아니야, 씨. 부이빨끼리 뭐 부딪혀. 나무하고 칼하고 부딪히는데 썩어 썰어지, 썩어지는 그러니까. 소리지. 이빨하고 부딪히면 부드득부드득 소리 나잖아. 그런 게있어 응. 아, 이제 어징아. 분쇄기 갈아 올게라. 갈아보시오. <웃음> <웃음> 됐네. <됐는데>? 잘 갈아졌잖아. <웃음> 잘 갈아줘, 부탁해. <웃음> 떡같이 찰떡같이 찰떡이네 <웃음> 이걸 그냥 이 상태로 삶아도 응, 응. 안되지 여기다 두부를 짜가지고 좀넣을거예요 밤모만 밤모만 망이 자주 등장해 응? 망이 자주 등장해 <웃음> 명절이니까 칼등으로 이렇게 두부를 으깨야지 더잘 짜져요 사이사이에 물 있는거 까지 해갖고 <웃음> 이거 망이 장터에서 산거라 그랬어요 얼마? 이게 이거, 4,000원. 4,000원? 음. 응. 이거 망고 살려고 그러면 어, 안 팔던데, 잘. 아, 다 아무 데나 없어. 그니까. 응. 이게 막포망이야. 음. 이거는, 이, 이거, 이거, 얼맹이, 얼맹이라 그래. 뭐라 그래, 이거. 거기다 넣고 찬. 이게 곱게, 음. 이렇게 거칠거칠 하니까, 곱게 쳐야 돼. 이게 더, 이게, 이게 더, 근육이 크면 더잘 빠지는데, 이 예, 구멍이 적어가지고 잘 안빠져 빠지겠나 음, 이거 한게 없네 이거 문질르면 다 빠지게 돼있어요 음. 빠지잖아 그거 빠지네 응 이게 문질르면 다빠게 돼있어요 바쁘다 소금은요 소금 조금 넣어줘야 돼요 이게 이정도 이거는 청양고추 어, 반개 정도 이것도 홍고추도 반개 쪽파 이거 다졌어요 그리고 참기름 후추 후추 골고루 섞어지게 이렇게 버무려면 한참 버무려야 돼요 뭔가 되게 찰져 보이네 어, 어찌 보니까 찰지지 마늘을 안 넣네 마늘 참 마늘을 안 넣었어 이게 버무리다 보니까 마늘을 빼먹었어요. 내가 <웃음> 안 빼먹으면 정상이 아니야 내가 <웃음> 됐다. 이 정도면 돼. 됐어. 이렇게 놓고. 이게 부침가루예요. 이렇 놓고. 만지다 보면요. 이게 붙으니까 이 기름을 참기름이에요. 기름을 좀 이렇게 발라주면은 하나도 안 붙네요. 안 붙지? 너무 좋네. 응. 이런 기름, 이거 기름 안 바르니까 겉에가 까칠까칠해. 계란이요. 계란을 깨서. 근데 계란은, 한, 이제, 이거를 색깔을 좀 노랗게 하려면은, 어, 흰자 하나에다 계란, 이제, 이렇게. 흰자 하나에다가. 응, 계란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 요 부칠, 부칠 양만 넣으면 돼. 부칠 양만. 소금 한 꼬지만 넣어줄게요. 이 부침은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 귀엽네. 그래, 그래, 약하게 야 돼. 아, 뜨고워 음, 이제 내가. 와, 뜨겁다. 잠깐만. 됐다, 아, 뜨거워. <웃음> 니리 고추랑 이거 계속 맞춰놓은 건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음. 고추 올려야지. 아, 맞아, 고추 고추 올려. 찍다가 깜빡했네. 엉 <웃음> 때리고 있었네. 두개 남았네? 어? 응 어. 코트 올리는 거 자꾸 깜먹네 앗 아, 뜨거 이코추 올리는 게 제일 힘든 거 같아 <웃음> 뜨거웠어응 끝났네 여기다 응, 꽃 됐어? 없어요 이제 아무거나 올릴까? 아무거나 네손 올려 <웃음> 다리랑 손 하나 올려야겠다 아무에 올리라고 네 손으로 올리라고 <웃음> 이게 오징어 동그랑땡이에요 아주 그 오징어 해전 어, 동그랑땡 맛있어요 어, 이렇게 추석에 해서 잡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맛을 한번 볼까? 맛을 보세요 고추 빠져버렸네 에이. 요렇게 속이 익었네요 음. 자아 아. 아. 음.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음. 고추를 찍어서 아 맛있네 이거 폭신폭신 쫄깃쫄깃하네 <웃음> 이게 탱글탱글 해가지고 이게 붙일 때 꼭꼭 눌러도 안눌러져맛있다길라 음. 겁나게 <웃음> 맛있다 <웃음> 음. 처음 먹어보는 응. 맛이다.